야, 왜? 그렇게 하울 u 하 d y 이쁘게 해야지. e t it? How? h 하 w How? How? h o 이 How? How? How? h o 코러스. w How? h o 코러스 w How? How? How? How? How? How? How? How? h 잘 w How? How? How? How? How? How? 이 번에는 하, 베이스를 치고, 이스에는 베이스를 아, 베이스, 집어 베이스를 베이스를 베이스베이스 베이스를 베이스를 이스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베이스베이스이이 가리야. 저기서 시킬 때일 때. 아, 쌩. 성가가 <웃음> 안 난다. 아, 뭐 시킬 가리가 네가 봐봐. 영가 하면 왜 불러? 뒷뜰에 있는 변아리를못 봐. 어, 보았나 하면 보았지. 어땠노 하면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하면 둘이서 잘했군, 잘했군, 잘했군 잘했어. 이렇게 아, 하는 거야. 그렇게 거라고. 하자는 거였어. 어, 어. 아, 그냥 나는 뭐 베이스 그런 거 넣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였구나. 자, 나는 그걸 몰랐네. 이 새끼가 시키는 대로만 했는 거야. 그냥. 박수 한번 쳐 줘. 빠뜨리니까 응. 어, 이번에는 좀 잘해요. 제너공부실 하려고 먹었지 먹었어. 잠깐만 봐. 왜씨 영수 영마로 왜처 먹고 치달이야? 왜? 왜처 먹는 거야? 왜 먹으면 안 되냐? 내 거야. 내 거. 내 거. 아, 네 아, 네 거. 거야. 그래, 그래. 내 거야. 내 거야. 진니거기야 먹고 야 진짜 말하든지 새끼야. 니가 처 먹고 지달이야 <웃음> 야, 아, 어?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억울한거 같은데. <웃음> 왜? 이번에는 노래를 바꿔서. 아, 네가 먼저 하게 이제. 그래. 그래. 좋아. 좋아. 새끼 오늘 이군 지겠어. 아, 배가 리 염창아. 너를 뒤질 준비. 어. 그래 해 봐라. 어, 가 좋아. 아, 이거로 나를 때리겠다고? 그래. 좋다. 그래. 음악 주세요. 무슨 이게 요즘 감정이 실려 있어 가지고 음악이 엄청 세게 때리니 실수. 아니, 저 뒤에서 회장님이 시게 때리네 어. 효과가. 시게 네 감정이 실려 있을 새끼 지금 배가리 찢어진 거 같아. 나 지금. 알았다. 그럼 이도 시게 때려 봐. 알았어, 알았어. 이거로 때려 봐. 아, 알았어. 음. 어. 좋아, <웃음> 영가 외조로이조합빨조하는영식이 니 아, 그냥... 번... 네네 내가 한번 뭐 그냥... 네네 <웃음> 왜, 나 먹어? 못했다고 네 해야지. 라며 시켜 내가 미가라며니 거라며. 가져 안라며고 내가 남왜 봐. 야 대사에 없는 거아니 내가 뭘 뭐, 뭐, 대사에, 거야, 대사에 없는 거야. 대, 대사는 있는 거야. 있는 거. 네 네. 거. 네 라며 알았어, 알았어. 다에 나라니까 야, 이로와봐 왜? 그러면. 이번에는 어. 니가잖아라들 아, 아닌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. 아, 애들이 이리로. 너무 안 돼. 아일라 재미가 너무 없어. 아일라 아, 싫어. 아일라 그래. 싫어. 니 아니, 아니 저것도 지금 뭐야 어. 안 시켰다 고그하는데뭐 그러면.